4월 8일 오후 3시 기준 제1호 태풍 말라카스는 캐롤라인 제도를 서북서 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서서히 북상해 일본의 남해상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 94w는 여전히 열대요란 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열대요라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열대요란은꽤 오랫동안 발달과 약화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해 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여전히 94와트를 로우로 판단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로우란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24시간 이내 발달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미해양대기청 gfs 예측 모드로 보면 현재 gfs 모델에서는 94w가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태풍의 예측 진로상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열대요란이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대부분 60노트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예측 모드로 보면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1호 태풍 말라카스와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기 때문에 흡수를 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